으악! 어! 보시잖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자취방 왔거든요? 근데 진짜 집이 개 더럽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라빠라람 빠빠빰빰 <웃음> 빰빰빰빰 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간편하게 여기서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풀샷 지금 저희 집이 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 이 상태로 방송을 하진 않겠죠? 네 바로 청소하는 방송을 할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자취방 청소하기 영둥이 자취방 청소하기 콘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집 청소를 안할것 같아요 유튜브를 찍으면 은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선 청소하기 전에 에어컨 부터 틀어줍니다 존나게 덥거든요 자취방이 효율 단계가 5등급이에요 제 내신 등급보다 낮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청소는 끝이 났거든요. 집이 아 더럽진 않다. 이 정도로 청소는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모자. 이 모자가 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자들이 밀짚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가죽모자, 어, 시바견, 강아지, 멍뭉이, 음, 비니, 빵모자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여기다 모자를 걸거든요, 여러분들. 나와봐 원래 모자를 이렇게 거는데 여기 벽에다 해서 얘가 떨어져요 자꾸 그래서 지금 모자, 모자들을 모자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입니다 아 근데 진짜 모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집에다 둘 공간이 없어 모자는 네,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벽에 지금 그떼어진작업들이 있어요 이 본드 이거 지금 본드거든요 본드 이 라이터와 후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후크라고 하는 거 맞나? 후크 선정해서 이거 후크, 그뭐 후크지? 이거죠? 네, 아무튼 이거를 이용해서 저 본드를 녹이고, 오, 야, 좀쎄다 얘는. 본드를 녹이고, 이걸 붙일게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야, 야, 야! 미치 거꾸로 붙였어요. 아, 종이 다 떼졌어, 어떡해? 아, 이게 불안해! 멋있지 않아? 그냥 이렇게 살까요? 이것도 약간 힙합? 음, 약간 힙합이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들럽던 집이 이제 이렇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인형들도 많이 있네요. 아, 그리고 침대 위에 저거는 핸드폰 거치대인데, 그거는 야동 볼때 쓰면 좋아요. 어, 이제 옷들도 없어졌고, 어, 이 재활용이랑, 여기 재활용 한 마리 되어 있네요. 얘만 치우면 될것 같네요. <웃음>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집 청소를 해봤는데, 동영상을 켜서 청소를 하면 좀더 빨리 청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동영상을 켜고 치우면 뭔가 빨리 치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뭐 취미 삼아 찍든 뭐 하든, 하든 뭐 알아서 하시고 네. 음네 수고하세요 네.